아, 아침에 비왔는데 하늘 봐. 와. 짜잔. 군인 아저씨. 아, 3년 전에 레전드? <웃음> 3년 전 레전드급? 9년 전에 레전드급? 9교 전에 레전드급? 9년 전에 2년 2년 금방이다. 2년도 안됐지만 비다 젖어있죠? 아직 다 안말랐는데 날이 뜨거우니까 금방 마르네요 자 3년만에 나오신 군인 아저씨 야 너무 더워 그지? 날씨가 얘들아 여기 앉아서 노는 데 아니야. 시험 시험 타라. 너무 덥다. 아직 적응이 안 되네. 근데 이거 뭐야? 누가 여기다 라카로 이렇게 칠해놨어? 어? 지금 조금 더워가지고.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 여기다가 스쿠터도 오랜만에 타니까 적응이 안돼 이거 그리고 이거 에틱 뭐지? 린드웜 D3 맞나? 아무튼 종서도 이거 타다가 종서 거 아니냐 이거? 요거 요거 요거 다 요, 종서 거 아니야? 요, <웃음> 종서 거. <웃음> 다 종서 거잖아 종서 이거 타다가 무겁다고 칠트로 바꿨다가 노예스 로 바꿨다가 노에스 무거워서 또 팔고 또치. 바꾸고 또 다시 찔듯 하고 갑자기 확더워졌어 그지? 좀 쉬었다 타자 날씨가 와, 비 그치니까 완전 더워 오, 잠깐 쉬어야지 되겠어 왜? 하고 있대요? 어? 깜편에서요 아, 아, 어? 아, 할까요 어떻게 하고 싶은데 e n d there? w h 스쿠터 c o o t e r is up? 오지마 스쿠터 없으니까 오지마 형 스쿠터 u 려주세요 벌써 w 나왔는데? 나, 저... 어떡할래?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상관없어요 어, 은 이곳은 이은대로해 그럼 은 음. 6시 은 이곳은 이곳딱가려은가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 이곳은 이곳은 이은이제 열심히 타이제은슬곳은이 어? 어? 그 어, 왜안 될까? 와 블레이더 직원이다 속닥속닥 <웃음> <웃음> 속닥. 블레이더 직원이다 블레이더 직원 직원 아니고 알바생이다 어 사람이 없어 갑자기 어 날씨 시원해졌는데 아 지금 진짜 탈만하다 날씨가 지금 타야되는데 조명을 안 켜줘가지고 뭐라는 거야? <웃음> 왜휘안해 휘? 아마, 휘, 해, 휘. <웃음> 노, 노즈 힙해야지 아까 하던 거 <웃음> 오! 아아 오, 오늘 안에 성공할 수 있는 거야? 아.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살렸어 됐다 아. 매뉴얼 하드 아우 널리 널리 널리 널들 널리 널리 널리 널리 아, 널리 널리 널리 널리 널리 널리 널리 널리 널리 널리 널리 널 백워드가 안되네 <웃음> 요 디케이드 잘가 잘가 바 높이가 이렇게 중요한거야 매뉴얼 힙이 그렇게 잘되는걸 더 잘하네 저거 봐 허봐, 너빠 잘라 빨리 안돼 안돼 잘라 안 돼요. 내 높이가 맞는거야 매뉴얼도 엄청 잘되.. 어쩔 수 없었어. 오! 야, 이자 이자 여기. 하우투 알려 줘. 뛰고 뒷발로 팡. 스쿠터를 들어 올리고 뒷발로 팡. 탔어 <웃음> 소리가 안나 종서가 소리는 제대로인데 <웃음> 무릎 무릎 무릎 <웃음> 무릎 무릎 <웃음> 비올것 같다 여기 완전 까매졌네 저쪽은 괜찮은데 먹구름이 와 이제 어차피 조명 안 켜주니까 가야 돼 가야 될 시간이 야뭐 오는 것 같지 않아? 살짝? 암튼 가자 짐 정리하고 빠이.